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노령입니다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가신 손님이 왔다고 하는데 참 네. 질문을 하는데도 가슴이 못 먹어야 하네요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에이... 도대체 왜 자식을 버렸으며또 무엇 때문에 또 자식에 관한 점을 보러 왔는지 제가 법당 차린 게 6월 달에 차렸고 그렇게 기간이 많지 않은 시기인데 이분 알게 된게한 3개월 된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요새는 사실 이제 좀 이런저런 뭐 손님들도 늦게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 기도나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평소보다 조금 일찍 기도를 끝내고 잘 때가 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제가 이제 늦게까지 새벽 한두시까지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법당 기도할 때 이제 저는 진동을해 놓단 말이에요 그때는 갑자기 벨소리가 막 울리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딱 봤더니 내가 깜빡 잊고 진동을 안해 놓은 거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끊어져서 봤더니 왜그 전화번호 보면 모르는 번호이 0082 0085 이렇게 이상한 번호 오는 게 있잖아요. 국제 전화인데. 아 그게 국제 전화인가? 00700. 음 응. 응. 음, 음, 음. 음, 네. 근데 난 이제 맨 처음에 그걸 몰랐거든. 예전에는 난001뭐00700 요것만 아니까 뭐0082 그래서 뭐지 스미싱? 뭐 보이스 피싱 이건가 싶어서 안 받았어. 그 기도도 어차피 안 끝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났는데도 보니까 전화가 또 계속 오는 거야. 뱃소리 윙 이렇게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뭐야 근데 딱 보니까 아까랑 번호가 똑같아 아 이거 받을까 말까 그랬는데 실력님 모시는 사람들은 예감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 예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왠지 받아야겠다 싶어서 내가 그 쪽에다 전화를 딱 했어 근데 또안 받네 안 받아가지고 뭐지 낚인 건가 <웃음> 그러고서 그러고 있었는데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또온 거야 그래서 딱 받았어 받았더니 말하는 게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난 진짜 한참 보이스 피싱 했대. 그래서 그건 자 이렇게 막비를 쫑긋하면서 뭐하는 새끼인가 그래서 약간 이러고 있었어. 근데 여자분이야 말이 그 교포분들 특유의 그 억양 있잖아. 막 약간 영어권인가봐. 그래서 막, 막 약간 이렇게 혀 약간 돌아가는 발음을 하는 거죠. 네, 내가이막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발음이랑 한국말에 섞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내걸 보고 점사를 보고 싶대 원래는 저 새벽에 점사 안 보거든요 신령님들도 내가 피곤하면 피곤할 거 아니야 <웃음> 멀쩡한 상태로 보려고 왠지 모르게 그날은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바로 점사를 봤어요 사연인즉슨 자기가 20대 초반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지 너무 사랑하면 그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이가 또 생기잖아요 그 남자랑 헤어졌는데 아이를 가진 거지 그 시절 그 여자는 그 아이를 부양할 힘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보육원이라고 해야 되나? 고아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애를 맡겼어요 맡기고 아 내가 10년만 있다가 애를 찾으러 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자기는 그러고 미국으로 갔어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돈벌이 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빨리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10년 있다 찾으러 온다 그랬는데 15년 20년 25년 있다가 나이가 어느덧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때서야 이제 아이를 찾겠다는 마음이 든 거야 자기가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요즘에야 그나마 좀뭐 입양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서류도 그렇고 다 추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정말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없어졌대 한 10년도 안 돼서 없어져 가지고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점사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하소연적인 거를 얘기를 막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아 내가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찾고 싶지만 자식 찾을 방법은 사실 생각은 나지 않는다 근데 죽었다는 생각은 안 든대 그래서 그 자식이 나랑 만나지 않더라도 정말 잘되기 빌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절에서라도 자식분 위해서 기원하시고 멀리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산신제라고 하는 거를 해서 많이 빌어 주시니까 그거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욕에 나가면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고민이 많아져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 근데 그러다가 또 한번 이제 점사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얘기, 미리 얘기했거든 새벽에 안됩니다. <웃음> 새벽에 안되고 예약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자기가 곰곰이 몇 주간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산신제는 사실 자기가 힘들다 초는 원래 하던 절에서 밝혔었는데 왠지 내가 얘기한 이쪽 절에서 하고 싶대 그래서 자기 거랑 자기가 재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 거랑 자식 거랑 그래서 초를 밝히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켜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딱 봤는데 할머니야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자기는 어릴 때 헤어진 자식이라 자식 얼굴이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대 근데 딱 봐도 내 새끼야 내 새끼인데 내 새끼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래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초만 밝혔는데도 하는 일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투잡으로 해서 하는 일 하는데 매장 같은데 큰데 끝나면 새벽에 왜 이민자들 와가지고 청소하잖아 예전에 고단하고 심란하고 그랬는데 초밝히고 그러면서 사실 되게 좀 편안해졌대 멀리 있으신 분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타국에서 자식도 없이 재혼을 했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분이 자녀가 없어 그 이후로 자녀가 안생긴데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나그 얘기하면서 너무 여기가 칼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어, 아까 근데 그초 켜줄 때 지금 남편하고 그 같이 켠다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린 자식 있잖아 그 버린 자식이 잘 되기 위한 거로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을 위해서 초를 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본인 그 다음에 자기가 버린 아들 세 명에 대한 거 자식이 없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서 이 남편은 정말 자기한테 고마운 사람이지만 정말 정으로서 그냥 부부인 거지 뭔가 소위 말해서 살갑게 이렇게 어 이런 사랑의 느낌은 없다 이거야 신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는 거 좋은데 못 오시면 초라도 키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거든 누가 보면 내가 사랑해서 해서 돈이라도 받은 줄알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초 켜기만 해도 정말 달라지는 걸 많이 받고 신경을 써주는 거 자체만으로 정말 좋은 걸 몰라 사람들이 <웃음> 정말 너무 몰라 저도 그래요 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웃음> 뭐고 영업사원인데 이아 그니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음음. 본인들이 이제 급한 일이 있고 나면 물어보더라고요 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물어보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마음이잖아요 마음 편안하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으면 돈은 벌수 있잖아 그리고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요즘에도 아이들을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는 맞지 않아서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자식을 버리는 건 조상님이 절대 용서를 안 해요 자식만 붙들고 지내시면 결국엔 정말 성불봐요 남들보다 훨씬 빨리 보고 진짜 내가 사랑 찾아서 떠나는 것보다 자식 붙들고 있는 게 훨씬 나아 그게 본인한테 더 좋으시니까 자식 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안 되시면 정말 초라도 키지라는거 강조 또 강조합니다. 언양의 산신두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